네, 안녕하세요. 마스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모닉 배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배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모닉 패턴의 일부로서 어, 그전에 앞서 하모닉 패턴은 또 피보나치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은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이런 모습으로 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ratio, 즉, 비율에 따라서 이 패턴의 이름이 그리고 거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배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A, B, C, D 포인트가 있으면은 B 포인트가 38에서 54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C 포인트는 A 포인트보다 낮으면 안 되며 D 포인트는 88.6에서 끝나는 게 바로 배턴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이곳이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 나치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Bad 패턴이 되려면 이 B 포인트가 38 그리고 최대 50입니다 50을 넘어가서 61.8까지 가는 순간 68에 도착을 하는 순간 Bad 패턴은 무효가 됩니다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틀리 패턴 그래서 저희같이 Bad 패턴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보나치 38.2 혹은 50이 사이에서 B 포인트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여기가 B 포인트라고 가정이 될 때에는 가격이 돌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B 포인트를 그렸을 때 저희는 B에서 이제 C로 움직이는 파동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서 움직임이 끝나고 이렇게 또 움직임이 바뀔 때에는 여기 것이 이제 C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XABC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D 포인트가 어디로 나올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X에서 A까지 피부나치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8 8 6이 하모닉 패턴의 움직임이 끝나는 그런 위치하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피부나치 X, A, B, C, D 패턴을 좀 이용해 주시면 은 X, A, B, C, D 이런 식으로 50 피부나치 B 포인트 C 포인트는 A보다 낮지 않고요 D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88.6에 도착을 했을 때가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 성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이런 식으로 D 포인트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고 해서 베어리시 하모닉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베어리시, 베어리시 배 패턴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88쯤 위에서 거래를 하고요. 스타모스 같은 경우에는 100 위에다 두셔야 하고요. 그렇죠? 이 포인트가 100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이 패턴 자체가 이제 실패가 된 거기 때문에 스타몬스를 100 위에다가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 하냐 타겟은 피부나치를 A에서 D까지 그려주신 후에 61.8까지 타겟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1대 2.64 라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현재 나왔는데요 이런 식의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나옵니다 자 현재 배운 이 패턴이 베어리시배 패턴이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블리시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밑에서 위로 한번 올라갔고요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하죠 피부나 치를 그릴게요 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B포인트는 38.2와 5 4 사이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8.2를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C포인트는 A포인트보다 위에 가면 안됩니다. A포인트보다 위에 가는 순간 이것은 사이퍼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포인트보다 밑에 있어야 우리가 이 패턴을 패턴이 완 만들어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격이 다시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이 하모닉 패턴을 잘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하시고 잘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C에서 D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그 움직임을 또 거래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D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에 보편적으로 진입을 할때 그것 또한 진입을 하시고요. 그래서 C포인트에서 D포인트는 어디죠? 88.6이죠 그쵸? D포인트는 x 그리고 a x a 피보나치의 88.6이 D포인트의 완성 위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B 포인트고요. 그러면 은 여기가 당연히 C 포인트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X, A, B, C, D로 이번에는 불리시 하모닉 패턴이 배 패턴이 완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 포인트에서 매수를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타모스는 당연히 X보다 밑에 와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D포인트가 X포인트 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하모닉 패턴은 실패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D포인트의 스태머스는 우리가 X포인트 보다 밑에 더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거래의 타겟은 우리가 진행했을 때 거래의 타겟은 A에서 D포인트까지 피부나치를 그림으로써 61.8까지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대2.22라는 지금 현재 그쵸?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꾸준히 엄청나게 높은 거래 성공률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시 백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분리시, 분리시 백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분리시 네, 백패턴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차트에서 한번 이기잼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유로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은 우리가 X 포인트라고 간주되는 고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A 포인트로 간주가 되는 저점이 있습니다. X에서 A 포인트까지 피보나치를 그리고요. 보시면은 B 포인트, B 포인트로 간주되는 이곳이 50피부나치에서 거절을 당하고 그쵸? 거부반응이 거부 나오면서 내려갔죠. 그쵸? 그러면은 이곳 저점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 이곳이 C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ABC까지 현재 나온 상황인데 배패턴을 찾으려면은 XAB C 후에 D 포인트가 88.6에서 나와야 하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6에 거의 다온 모습인데 자 88.6에서 우리가 진입을 만약에 셀 리밋을 걸어준다면 은 88.6 엔트리 스탈로스는 100% 위에 그렇죠 x 포인트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타겟은 이제 그러면은 리피오나치 지워주고요 타겟은 A에서 D포인트까지 88.6까지 그려준 후에 이제 61.8까지 거래를 하는 그런 어 패턴으로 잡는데 자 이렇게 타겟을 잡아 주실 때는 에꼭 이제 정확하게 61.8보다는 살짝 아쉽게 왜냐면은 61.8까지 정확하게 안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이 구역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반대로 또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쵸? 지금 아주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쉽게도 이 밑에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은 10핍 차이로 그저 오지는 않았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X, A, B, C, D 후에 정확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리시 배패턴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가 X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점에서 이그 다음 고점까지 피보나치에 이었을 때 우리가 가격이 50%에서 거부 반응을 보여주면서 한번 치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곳이 B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아 여기가 C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C 포인트가 우선 A 포인트보다 높지 않고 그쵸 더 밑에죠 넘지 않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B 포인트가 피부나치 50에서 최대 50에서 거부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을 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 난치를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요. 88.6에서 저희가 바이리밋을 걸어줍니다. 스탠스는 당연히 1 0 0밑에다고요그 다음에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A에서 88.6 레벨이었던 이엔트 레벨까지 주고, 그 다음에 61.8보다 살짝 아쉽게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리밋을 현재 준 상태인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 XA 피보나치 다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패턴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XA, B, C, D 88.6레벨 그리고 깨끗하게 피보나치는 지워주도록, 지워주도록 하고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가 진입이 되었죠 그쵸 색깔이 박스 색깔이 약간 더 밝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래 진입이 된 겁니다 자 타겟까지 정확하게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드로우 다운이 없었죠 그렇죠 네기티브 이 돈이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이번 거래 같은 경우에는 1대 3.25 내 리스크가 1이라면은 내가 벌수 있는 돈이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로 거래를 어, 저희가 성사를 했고요 하모닉 배 패턴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래 엔트리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래를 하실 때이 무조건 하모닉 패턴 하나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요 복합적으로 서포트, 레지스 뭐 마켓 스토처, 카운터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 등 캔들 패턴 스틱 등 마켓 패턴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셔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기술로만 거래를 했을 때에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모닉 패턴도 거래를 하실 때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하모닉 패턴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